제가 이렇게 글을 쓴 이유는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고 아파하는데 나는 이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하고 자랑하기 위함이 아님을 먼저 밝혀두려 합니다. 이곳에서 나오는 투자 노하우와 경험담들을 보면서 저 또한 이곳에서 함께 보낸 시간이 있었기에 무엇인가 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에서 적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2년 8월 25일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 와이프 적금 3천만원 제 적금 2,500만원 처가집에서 1 0 0 0만원의 도움을 받아 6,500짜리 전세로 보금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내심 와이프와 처가의 면목이 서지 않았습니다만 제게 인생의 값진 주식 경험 덕분에 조금 짐을 덜었습니다. 제가 주식을 시작한 것은 백수 시절 동네 도서관을 전전하며 일자리를 찾고 있을 때 우연히 워런 버핏의 책을 읽고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주택부금 해약하고서는 260만원의 돈으로 아이리버, 현대차 등등 아무런 개념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조금 손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몰빵한 종목이오스테민 플란트입니다. 상장한지 며칠 되지 않은 주식을 18,100원에 잡아 42,000원까지 분할 매도하여 큰 수익을 내었습니다. 아, 주식 참 쉽네, 라고 생각을 했죠. 이때까지 주식책 한권 읽지 않았고, 차트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때마침 오스템으로 자신만만해 있는 저에게 결혼 전 지금의 와이프가 700만 원의 여윳돈을 장인어른께서 펀드 같은데 넣어 두라고 주셨다는 말을 듣고 오스템의 승리를 과장하여 그 돈을 받아서 투자하였습니다. 대진공업 뉴로테크 코스닥 저가주의 대박을 노리고 들어갔다가 손절매도 않고 장기투자라는 미명하에 돌보지 않다가 1200만 원의 잔고가 230만 원이 되는 참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우스운 것은 마음에 쓰라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돈을 잃고도 무감각한 저를 발견했습니다. 뒤돌아보면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회사 다니며 돈을 모을 생각은 하지 않고 2-3년간 돈이 모이면 그 돈으로 외국으로 떠나 공부하고 또빈털터리로 회사생활을 다시 시작하곤 하였습니다. 그것이 제가 결혼할 때 처가를 도움을 받게 된 결정적 이유라고 생각됩니다만 주식투자에서는 이러한 무감각함이 작은 수익에 만족하지 않고 길게 끌고 가며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다시 주식에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큰 수익을 얻고 종잣돈을 마련하게 된 것은 어쩌면 단순한 논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08년 하반기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주식시장이 초토화되었을 때제 친구가 다니는 회사에 주가도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와이프와 저는 맞벌이를 하는 관계로 생활비를 제외하고도 200에서 300만원 정도 저축을 할수 있는 여유가 있었을 때이기도 합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 하고 생각하던 중 문득 친구 녀석이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친구의 말에 의하면 회사가 잘 되어 가고 있는데도 주식이 반토막이 났다면 이것은 어디까지 습급의 문제지 반드시 원래의 주가로 회복할 것이다. 친구가 다니는 회사는 친구 녀석에게서 항상 회사 사정을 잘 들을 수 있으니 나에게는 삼성전자보다도 안전한 회사이다 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알수 없으나 저는 단순히 적금이나 펀드에다 넣는 것보다는 그래도 제가 조금 알고 있는 주식에다 적금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매달 여돈을 적금에 넣듯이 그 주식을 샀습니다. 시초가 900원대에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돈을 그 주식에 몰빵하고 평균 단가 1300원대가 될 때까지 32,00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동안 주식은 친구의 예상대로 오르기 시작하였고 근 1년 동안 오르내리기를 반복하였습니다. 마침내 평균단가 2,600원에 전량 매도하여 4천만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배당금까지 받아 크게 직원들에게 한턱 쏘기도 하였습니다. 이큰 수익 앞에서도 이상하게도 돈이라는 것이 그냥 숫자로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시리범 호원은 반드시 수익이 크게 나면 오늘 직접 인출하여 만져보라고 한 모양입니다. 원금과 수익금을 합치니 8천만원이 넘는 총알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되려고 그랬는지 갑자기 친구로부터 좋은 정보가 있다고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용인즉 친구회사의 계열사 정보라며 대기업 제품 납품이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즉시 4천만원을 몰빵하였습니다. 기적과 같이 2 0일만에 더블이 되어 4천만원을 벌고 팔았습니다. 또한 잠시 추세가 꺾일 때 다시 들어가 6,500원으로 2,500만원 수익을 더 올렸습니다. 총알이 갑자기 1억 4천 이상이 되니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제시 리버 모어, 윌리엄 오닐, 니콜라스 다비스 등 전설적인 투자자들의 책을 읽으며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때 제 생각은 큰 수익을 낸 사람들은 저마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따라간다면 나도 큰 돈을 벌수 있을 것이다 였습니다 제시 리버 모어를 몇 번이나 다시 읽으며 저녁에는 하루의 시향을 정리하는 케이블 방송을 인터넷을 통해서 매일 한시간씩 보며 다음 종목을 찾고 있는데 그 많은 추천주 중에서 운명의 주식 코데즈 컨바인이 저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한 증권 전문가가 이 주식을 추천해 주는데 차트를 보니 리버 모어가 이야기하는 전환점을 돌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1,100원에 매수 시작하여 3차 분할 매수로 43,247주를 평당가 1,666원에 매수하였습니다. 주가는 3,000원을 뚫고 3,500원까지 이르러 순이익만 7천만원 이상이 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4,000원을 간다고 아우성치고 있었고 내심 4,000원에 팔아 1억원 이상의 수익을 내리라고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3,500원을 찍고 횡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유의 뚝심이 발동하여 큰 수익 앞에서도 매도 기회를 놓치고 주식은 어느덧 내리막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팔았어야 했었죠. 그렇게 보던 윌리엄 온닐의 책에서도 주식이 상승하다 행보하기 시작하면 주식을 끌어올린 세력들이 주식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했는데도 말입니다. 마침내 2,600원까지 내려오니 회사 일도 안 되고 저의 모든 심리 상태가 무너지는 것을 느껴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매도하였습니다. 비록 3천만원을 놓치고 4천만원의 수익을 내었습니다만 아무런 정보 없이 이루어낸 저 자신만의 쾌거였습니다. 이렇게 세 번의 거래로 1억 4천을 벌었습니다. 그때부터 주식에 더 자신이 생겨 이 주식 저 주식 들어갔죠. 그렇게 또다시 행운은 오지 않고 조금씩 잃기는 했지만 3% 손절매 원칙을 철저히 지킨 덕분에 손실 금액은 400만원 정도였습니다. 이때 갑자기 주식에 너무 많은 돈을 움직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들어 모두 인출하여 그 돈으로 더 좋은 곳으로 집을 옮겼습니다. 더불어 와이프에게 결혼할 때 지었던 조그마한 짐도 덜게 되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지금 생각하면 그때 돈을 빼지 않았다면 이번 폭락 장세에 더큰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주식으로 이전보다 조금은 더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만 길지 않은 주식 투자 기간을 돌아보면 저는 운이 좋은 인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코스닥에서 탈피하여 코스피 위주로 매매를 해야 하고 더 많은 공부를 하고 대박을 노리기보다는 제시 리버모어가 제시한 전환점 매수를 기본 원칙으로 하여 잃지 않는 투자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식의 여돈을 투자하자고 하였을 때 말없이 따라준 와이프가 한없이 고맙습니다. 그것이 발판이 되어서 지금까지 온것 같습니다. 사실 4천만 원을 잃고 있었을 때도 많이 벌었는데 잃을 수도 있지 않은 생각으로 여유롭게 지켜보려고 노력하자는 와이프의 지지가 있었죠. 저의 소견으로는 주식에 투자된 돈은 돈이 아니라 단순한 숫자로 볼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먹을 때 크게 먹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마음에 다가오는 글 하나를 남기고 저의 주제 넘는 글을 마치려 합니다. 수익은 스스로를 돌보지만 손해는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손절매의 중요성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